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네요 주말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이틀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오늘은요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에나님은 링크코인 그리고 가영님은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통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미 다들 모셨겠죠? 혹시나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링크로 고고! 한국의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이두 회사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했죠? 현재 두 회사 모두 플랫폼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터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에서 개발 중인데요. 아직 메인넷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고 테스트넷을 시범적으로 응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차 회사인 라인에서 출시한 링크체인은 이미 메인넷을 오픈했습니다. 이두 회사의 플랫폼간의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카카오의 크레이터는 카카오와 별개의 돌립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응용한다는 것 반대로 라인은 암호화폐 링크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큰상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링크체인에서는 개별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 링크체인의 디앱들은 링크라는 하나의 토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플랫폼 형태의 브록체인과큰 차이점이 있겠죠? 다음엔 디앱에 대해 비교를 해볼게요. 카카오는 처음부터 카카오 서비스와 몇 개로 크레이트를 사용할 외부 기업들이 디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에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라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5개의 디앱을 공개해서 라인이 직접 부담을 지는 플랫폼 전략을 먼저 보여준 후웹 디앱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엔 두 가지 플랫폼의 코인에 대해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클레이 등에서 출시한 코인은 클레이 그리고 라인에서 출시한 코인은 링크 이두 가지 모두 보상형 코인이라는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라인은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링크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사용자들의 로열티를 높이고 신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카카오는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과 유사하게 독자적인 플랫폼 코인인 클레이를 발행하고 디앱들도 자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라인 한국의 대표 포털이고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의 사용화를 위해 블록체인 사업에 좋은 방향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제가 이번 내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 회사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됐다는 거였어요. 라인은 일본과 넘나마 등다극적으로 이연차를 보유해 펑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모빌티 증권 금융, 어피트등 암호화폐코레 인프라등 브록체인 위에서 구형할 수 있는 서비스에 기반을 이미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네트워크 효과에서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보다 감점을 낼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